감정 표현에 능숙한 다른 유형들은 인간 돌부처 이티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저떨까기는 고개만 끄덕이는 걸까? 그것은 이티제의 가벼움 뚝딱거림이기 때문입니다. 뚝딱뚝딱 이건 이티제가 사랑해를 외치는 것만큼 난이도가 높은 딥러닝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티제와 교제 중인 타 유형분들께 추천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타자들은 가끔 슬럼프에 빠지면 무심타법을 떠올립니다. 타석에 들어섰을 때 마음을 비우고 타격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티즈를 상대할 때도 일이 일비하지 말고 본인만의 페이스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직 연인 관계도 아닌데 이티즈에게 매달리면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j i y 산 n g s n l t o n g h (ISTJ) w 유아 y u I h o n 기 (Shingo i s t j World Membership g i h a e c r e t y y (Bon i n Fan y Vlog (ASMR d Total n e g Benefit Yul New Leo Suit Suit n a d e c h